다 내원했는데 원래 쓰던 약들로 중단하고 새로운 약으로. 재미있 네, 추가 업무 야 돼? 네 여기 여기 여기 젖다저 뭔가 보더니 저도 되게 힘들어서 저는 마스크를 받고 일것 같고. 더... 어. 그래서 마스크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. 오늘하고 다음 주. 오늘 일요일. 월요일로 알고 있어서. <목소리> 오늘까지는 모스크바 뭐 조정 기간이어서. 여기 건물 6층에 스캔하는 곳이 있는데, 아우 진짜 여기 6층에 위너스캔이라는 곳에 갑니다. 다 하면 제본 스프링 해 주셔서 분철해서 받았어요 좀거정쩡한데 이거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다른 색상 이게 더 난, 나은 거 완전 하이웨스트인데 너무 통이 넓어서 맞고 키 작은 사람 잘라고울키요 이거는 새틴 드레스인데 이렇게 장중 포인트 있고 랩 스타일로. 색상 중에 뭘 살지 제일 고민인데 빛 때문에 조금 밝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건 완전 그 국방색의 연합 버전 이거는 버트밀 같은 색깔 일단 오늘은 9일이고 10시 20분이고 나가기 전까지 10분 남았거든요 제가 학교 수업이 12시가 첫 수업이라서 1시간 반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어제 만들어준 요거트를 먹고 나가겠습니다. 일단 카카오닙스랑 아몬드랑 뭐 과일 담아둔 건데 대충 먹고 나갑시다. 하신가요? 하신가요. 하신가요. 커지면 그만큼 우리가 계산했을 때그 숫자 값이 커질 겁 아닙니까? <목소리> 우리하고, 정의, 정의, 정의, 이렇게 얘기하죠? 그러면, <목소리> 또 왔는데 좀 다른 걸더 구경하고 싶어서 시간 이후로 때 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바지 치마 바지고 얘도 나시 셔링 들어가 있는 나시 이게 너무 마음 에 들어가지고 살려고요 다음은 바지 좀 베이지색. 파일을 잡고 싶어서 너무 이뻤는데, 좀 너무 어둑둑한 것같긴도하 이제, 마지막으로 바지인데, 어제랑 본 바지랑 다른 거거든요. 근데, 네. 아니, 똑같은 36인데, 어떤 건 바지가 딱 맞고 어떤 건 크고. 사이즈는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깨 없이 기장은 좀 긴데, 그 줄이고. 괜찮네 은 오늘 친구랑 피크닉 가기로 해서 준비를 해볼 겁니다 크로플 해보려고 생지를 해동시켜 놓으려고 꺼내놨고 일단 과일들 여기 있는 바나나까지 준비했어요 일단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난 과일들 먼저 씻어놓고 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먹을 만큼만 씻어요. 보통 야채 씻을 때이식 식초물 해서 씻으면 농약이 씻겨 내려간다 해서 넣어볼게요. 점심 메뉴로 뭐 할지 고민을 하다가. 그냥 동그랑땡 반찬으로 넣고, 계란말이도 반찬으로 넣고, 볶음밥을 해서 갈 겁니다. 먼저 넣은 밥은 현미곤약밥이라고 제가 요즘 먹는 밥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밥 <목소리> 굴소스로 간을 돼요 계란말만기다이 부분은 어고이 부분은 배부분만 배고, 되부분문에괜찮 부분은 배고, 이 부분은 배고, 이 부분은 배고, 이부아은고 제가 먹을 건고여 부분은 고 부분은 빼고이 부분은 고이면분은배죠이 그리고 이제 크로플을 만들어 줄 겁니다. 불을 켜서, 와플팬을 먼저 당, 달구고, 크로아상 생지를 얹고, 그냥 그대로 눌러요. 막 이런 버터에 지글지글거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뒤집어 줘요. 딱 보면, 딱, 아, 덜구워 졌네. 이 진짜 열어 보면 짠 과일 도시락도 싸 보겠습니다. 짠 오렌지부터 에이, 그거는 밥, 음 응. 맛있겠다. 과일, 플펄 젤제. 어 개쩐다. 미쳤는데. 히히. <웃음> 근데 그거는 안... 뭐 수저는 아구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에 이게 받치는 아구찜. 응. 아. 고생하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쳤다. 미쳤다. 미쳤다. 안 먹어도 맛있다 벌써. <웃음> 음, 어쩜 맛있음. 진짜 이거 그거 현미곤약밥. 아 진짜? 이랑 그냥 밥이랑 반반 섞고. 아 진짜? 응. <웃음> 현미곤약밥 사 먹어 도 되겠다. 그냥 진짜 맛있다. 자리. 쓰레기. 어디 있지 쓰레기터? 붕어 뜨는 여기 저기 앞에 가야 되지? 응. 구워 먹을 건물안 빼도 되잖아. 제 가족이야 응. 엄마도 시나리오 보여드릴게 응. 뒤집어 주고 다시 조금 더 구울게요 짠. 이제 국물 없이 그냥 등갈비만 구워주겠습니다 그럼 좀더 바삭바삭하게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국기 냄새가 너무 좋은데 표현할 수가 없네? 최근에 선물들어온 룰리커피가 있어서 요거를 내려서 가져갈겁니다 저는 학교갈때 커피를 거의 들고 가려면 들고 가려고 하는 편인데 그 학교 앞에서 커피 사먹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깝더라고요. 약간 뭐랄까 집에 커피가 있는데 굳이 밖에서 사먹는다? 뭐 그게 좀 그렇다. 그래서 웬만하면 들고 있, 들고 갈수 있으면 들고 가려고 합니다. 아침으로 어제 만들어 놓은 요거트인데 딸기랑 청포도랑 꿀이랑 시나몬 가루 계속 빨리 먹고 가보겠습니다 감자를 좀 삶았어요 야 뭔가 요거트는 좀 부족하니까 감자를 뭐 손으로 먹겠습니다 어제 비가 왔더니만 군날씨에서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되고요 급하게 먹고 아침을 여유롭게 먹었더니 늦은 것 같아서 빨리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I don't d it.